안녕 이번에 내가 사라져 볼게 얍 다시 나타나 볼게 얍 이번엔 덤벨로 변해볼게 얍 다시 나로 돌아와 볼게 얍자 이제 내가 선물을 줄게 얍